자, 이제 두 번째. 너무 시간이 기니까 안에 자른 거예요. 자, 두 번째. 색은, 음? 자연에 있어서의 색은 어떤 논리로 펼쳐져 있을까? 그러면 색채 미술 심리 카드는 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것을 지금부터 푸는 겁니다. 알았죠? 이거부터. 오늘 우리 이제 수업하는 거는 특별히 사람들을 모아갖고 하는 이유는 다음에 강의는 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펼쳐지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 전해 갖고, 여러분들 훈련도 하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 사람들, 사람들은 욕심만 많아. 사람들이 욕심만 배밖에 놓아 있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믿지 말았다. <웃음> <이? 웃음> 어떤 마음, 어떤 이야기라도 믿지 말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것도 그말다 믿지 마. 무 아, 믿을 것 없다. 자, 그러면, 색은 어떻게 정의될까? 이거죠. 그러면, 색은 어떻게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죠? 그러면, 색채 카드 가지고, 색채 심리 카드 갖고, 색채, 미술, 심리, 카드에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법에서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천부경은 어떤 방법으로 해석했어? 3, 4, 6, 7, 8, 9로 해석한 거잖아 1, 2, 3, 4, 5, 6, 7, 8, 9 그럼 답이 시원찮아 자신이 없어 <웃음> 자, 색채물은 <웃음> <책채는 웃음> 소리법칙에서 1, 2, 3, 4, 5, 6, 7, 8, 9자 이것이 색칠 미술 심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리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학문은, 학문은 이 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수로 표현이 될수 있는 것이야만이 학문이고 올바른 그것이다 그러면 이 학문을 풀 때는 1부터 9까지 수리법칙을 모두 다 적용을 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보자 자 불러봐요 아는거 한번 보자 두번째 빨리빨리 불러봐요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거기 변화론, 자, 일곱 개 법칙, 이것 또한 일곱 개 법칙이다. 그러면 우리 숫자 풀이법을 할 때는 수가 1, 2, 3, 4, 5, 6, 7, 8, 구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색으로 풀 때는 어떻게? 색이 1, 2, 3, 4, 5, 6, 7, 8, 8. 색이 1, 2, 3, 4, 5, 6, 7, 8. 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거는 푸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이 색이, 원래는 우리는 이 색은 검정색이에요. 아, 검정색, 흰색이. 흰색. 이거는 원래 색을 표시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흰색이라는 거다. 흰색, 하얀 백지라는 거야요 그러면 이거는 흰색이 한 개밖에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요 없는 상태라는 거다. 공색이 공. 자, 그러면 엄양 이치론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 있을까? 빨강. 제발해. 빨강은 뭐죠? 두 개밖에 없는데. 그렇지, 흑백. 그러니까, 흑과 백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 아, 색채 미술 심리한다는 거, 흑과 백이 색깔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조사도 모르고, 색채 미술은 무슨 색채 미술을? 삼색 아, 흑백인데, 무슨 삼무색빛 빛의 삼색 응? 맞나? 저번에 얘기했지? 자 피치, 피치 흙은 어떤 무가를 합치야 흙이 뭔데서? 라라의 삼원색의 삼색의 삼원색의 삼원색되 삼원색의 원색의 삼원색의 삼원색의 삼원색되삼원이되 삼원색의 삼원색의 삼색원 근데, 빨로파, 이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빨로파 했는데, 여러분들은 배우게 되게 되면, 팔빠노다. 팔, 빠, 노다. 파노, 팔. 파노, 팔. 파노, 팔. 파노, 아, 팔. 파노, 팔. 파노, 팔. 파노, 파란색. 순번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순으로 되어 있다. 네. 빨파노가 아니고, 자, 두 번째. 백의 순번은 응? 자, 이것이 우리는 빨강 빨파 노가 돼. 빨파초. 빨파초. 빨간파럼노파 핸드폰에 그거 그 은리인데 그거 뭐 보면 순분이 나중에 그거는 안잡혀 줄게 자 그래서 우리는 천지 조화론의 색은 어, 어떤 색일까 천지가 조화됐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다 그 이것이 우린 천이지? 천에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파란색이다 땅은 빨강색, 이는 노란색이다 팔빠노 파랑 빨강 노랑순이다 천지는 파랑 빨강 노랑순이다 이게 잘못이야. 근데... 파랑, 파랑, 빨강, 노랑이다. 에이? 팔로빠가 아니고. 에이? 파랑, 빨강, 노랑. 파, 팔 빨로, 빨, 빨로. 음. 음. 자, 이것이 우리는 삼원색이라는 거다, 삼원색. 색의 삼원색. 육백합 아, 이 색깔이 합치면 흙이 되는 것이고, 네. 이세 개를 합치면 백이 되는 것이다. 똑같은 색이잖아요. 깔끔하게. 초록 했잖아, 초. 초록. 빛의 삶은 색은 노란색 대신에 초록색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빛의 삶은 색을 합치게 되면 흰색이 나오고, 색이 없는 색깔이. 자 사계 운기로는 사계 운기로는 무슨 색이가 사계니까 다른 것이 원색이 아니라 혼합색이 혼합색, 예? 그게 그연 무슨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해되지? 동 구분이 안 되는 니까 이게 동 동네 파란 거, 남의 빨간 거. 아, 바라는 그거하고는 여기는 동서남북은 우리인데 동서남북이지, 남쪽에 가면 동서남북일까? 그래서 동서남북은 여러분들이 고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려하지 마십시오. 음. 어, 사계는 동서남북이 고 어, 좌우, 상하, 좌우. 음? 좌우, 뭐, 혼합. 아니, 아니. 혼합색. 혼합색. 여기, 여기에 연네 개가 들어있다고. 연. 아연 어, 푸른색, 연 홍색, 아, 어, 연 분홍색, 이런 것이 들어있어.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하고 다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연한색. 연색이다, 어, 연. 그렇기는 이거는 어떻게 지구상에서 다른 기운들이 혼합되어 있는 색이기 때문에 이것이 혼합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푸는 방법은 나중에 똑같아. 자, 오행작용료는 여러분들이, 어, 무슨 색이 됐어? 오방색이다. 오방색이라 했다. 그치? 오방색 순번은? 뭐괜찮아노빨흰 검정. 어빨간색흰 검정. 아니, 빨간, 오색, 빨간, 청색. 빨간 흰색 초록, 노랑. 아이씨. 노란색? 네,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네. 검정색, 청색 그렇잖아. 예. 갖오리방제 색깔만 색까이순 노란색? 니까그흔들지 만날 틀린지 모르고. 아이 그 보따리 색의 보따리 색의 수잔이나 보따리 색의 순번이 오방색이잖아이 순번이 대단히 중요해 난풀때 이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육원 구승로는 뭘까 이것이 바로 육방색 이라는 거다 자 육방색은 우리는 어떤 다 이런 색이겠지, 그렇지? 자변전색깔 아, 어, 그러면 우리는 파랑, 그지? 빨강, 노랑, 빨파노 뭐 그다음에 뭐가? 빨파노, 빨파초. 빨, 파, 노, 빨, 파, 초. 삼원색, 삼, 빛의, 빛의. 그렇게네. 색의 삼원색과 빛의 삼원색이 연분이 되는 거다 자, 이게 우리가, Mercy. 파, ]łada. 파, 팔, 로, 파, <freetide> 파 빨. 빨, 빨, vein, 팔, 초. 파, 팔, 초. 파, 빨, 바... 노, 초. 노, 빨, 응? 파, 파랑색, 빨강색, 노랑색, 초록색. 자, 그래서 이것이 연결돼서 요 색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파랑, 빨강, 노랑이 하게 되면 검정이 되지? 여기는 파랑, 빨강, 초록이 되면 어떻게 흰색이 된다. 이것이 육방색이다. 아니, 자, 뭐 복잡해. 색과 빛의 조화. 색과 빛의 조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칠색, 일곱 가지 색은 무슨 색? 무지개. 자, 무지개 색이다. 무지개 색의 순번은 발주노초파란보다 보다. 팔방색은 우리는 어떻게? 사방, 팔방의 양방, 그지? 그러면 여기는 어떤 색깔이 들어가 있겠나? 혼합색입니까? 아, 어, 그게또 혼합색이다. 이것도 혼합색이다. 그러면 연, 무슨 색들이 들어가, 여덟 개 색이 들어가. 여덟 가지 색이 들어갔다. 회색부터. 연, 회색부터 시작해갖고 순문이 출발하는 거야. 자, 이거는 복잡하니까. 연 하면 달고 되면, 여러분들 아직까지 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상담할 때 사용하고. 자, 구기 변화는, 그러면 어떤 색이 들어가 있을까? 자 그래서 무지개색을 가운데 두고 시작은 희색이요 합치면 검정색이다 그래서 1번과 1번은 희색이고 이것은 구분이다 검정색은 구분이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